안녕하십니까 크리토메타콩콩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메인넷 런칭을 앞두고 있는 스텍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스텍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여 동안 미뤄진 메인넷이 곧 완성됨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다양한 전후 상황이 엮여있는데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텍스가 뭐하는 코인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죠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부여하는 레이원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에서 구체화된 기능인데 계약관계를 코드에 미리 삽입해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 방법을 통해 지금의 디파이나 NFT, 다우 등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플랫폼 기능으로 블랙체인 2.0, 3.0 시대를 열동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1.0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별 기능은 없지만 암호화폐의 시초라는 상징적인 가치로만 지금의 지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을 비롯하는 BSC, 솔라나, 폴카닷 등 쟁쟁한 신생 프로젝트들은 각자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각종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투자 수단으로 그 지위가 붙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택스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스택스는 전성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과 스택스 생태계를 연결합니다. 비트코인을 스텍스 보유자의 특정 BTC 주소로 전송하면 그에 따른 스텍스 블록 생성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전송하면 그것만으로도 스텍스의 블록 생성자가 되는 거죠. 스텍스 보유자들은 스텍스를 스테이킹하면 이에 따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스텍스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비트코인에 제공하고 비트코인은 스텍스의 강력한 보안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스택스를 통해 비트코인 보상을 받으려는 유저들이 많아져 스텍스도 올라가고 반대로 스텍스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잘 굴러가게 되면 스텍스 생태계에 지급되어야 할 비트코인의 고상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상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텍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2019년 SEC가 ICO를 승인한 최초의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며 근본으로 인정받았고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최저점 대비 6000% 가까운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SEC의 최초 ICO 승인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SEC가 승인을 하게 된 이유는 스택스 당시 블록스택이 철저하게 SEC의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권형 토큰으로 철저하게 관리 받을 테니 ICO 승인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싹 엎드려 관리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 이후 생태계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미국 거래소 상장을 못하다 보니 계속 곁다리만 짓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텍스는 메인넷 출시를 통해 탈중앙화를 구축하고 증권형 토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원래 메인넷 출시는 2021년 1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되면서 결국 2022년 1월로 이번 달에 메인넷 출시를 맞게 된 거죠. 현재 스텍스는 SEC의 STX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넷의 성공적인 출시와 SEC의 발표 그리고 미국 메이저 거래소 성장만 계획대로 잘 된다면 스택스의 가격 상승은 뭐안 봐도 비디오겠죠 최근에는 스택스의 디파이 플랫폼인 알렉스가 런칭을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이애미와 뉴욕에서 자체 도시의 개발자금과 크립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티코인 또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시티코인은 스텍스 위에서 만들어진 코인으로 시티코인을 채굴하려면 스텍스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채을를 위해 전송된 스택스는 도시 발전 기금과 스택스 홀더들의 보상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뉴욕 시장이 그리프트웨니인 만큼 앞으로 전망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재 스택스를 접할 수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업비트입니다. 대부분 업비트를 통해 스택스 차트를 보실 텐데 이게 업비트에서만 보면 아,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거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좀 다르죠. 0 0 5달러에 시작해서 작년 12월 3달러를 찍어내고 지금은 2.5달러 부근에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3,000원에서 2,800원 부근에서 계속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눌러 놓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도 있고 시장 관심도 많다 보니까 확실한 타이밍 때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3,000원 뚫고 위로 갔을 때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호재였고 차트로만 보면 선반영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택스 침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만약의 경우에도 잘 대비를 해야 될듯 싶습니다. 펌핑이 나온 뒤에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적에서 3천원 못 뚫고 목선을 이탈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워낙에 선동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장투인 경우에는 당장의 가격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중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택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망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좋은 코인은 꼭이 선동질하는 놈들이 문제네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